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이 단백질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려운, 이해가 어려운 것은 없을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 뭐다? 머릿속에 떠오를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수소, 산소, 질소, 황을 포함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질소 개수가 6.25 였는데, 이게 뭐냐? 질소 개수가 어떻게 구하느냐? 구해지냐? 단백질은 분자 내에 약 16% 질소를 합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식품의 단백질 양을 구하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은그 식품에 들어있는 질소 함량을 실험해서 구합니다. 질소 함량을 구해서 거기에 질소계수를 곱하면 은 단백질 함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질소가 순수히 단백질만 만드는 질소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단백질 만들지 않는 질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조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럼 질소 개수 일반적으로 6.25는 어떻게 구해, 구한 값이냐? 100 나누기 질소 양 16으로 나누어서 나온 개수입니다. 그럼 이제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질소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아미노산이 뭐냐 한 분자 내에 아미노기와 카복실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화합물이다 그래, 아미노기와 카복실산이 산이기 때문에 합쳐서 아미노산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탄소에 아미노기가 결합하는 탄소 위치에 따라서 알파아미노산, 베타아미노산, 감마아미노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이 알파아미노산이다. 그런데 감마아미노산 여기 나왔어요. 그 감마아미노산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루타치온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봐라. 그 다음 자연계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대부분 알파 L타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알파 아미노산의 아미노기가 좌측에 위치하고 있는 L타입형이다. 글라이신을 제외한 모든 아미노산은 부재탄소가 있어서 거울상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인 L형과 D형이 있다. 자, 이해됐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 우리가 중성 아미노산, 그 다음 하이드록시 아미노산, 그러니까 OH, 알콜기를 가지고 있는 것, 세린, 트레오닌 산성 아미노산과 그 아마이드 아스파르트산, 아스파라긴, 글루탐산, 글루타민 염기성 아미노산 라이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함황 아미노산 메치오닌, 시스테인 시스틴 방향족 아미노산 페닐알라닌 티로신 티로신은 페놀기를 함유하며 감자의 효소적 갈변에 관여한다. 감자 깎아두면 감자가 색깔이 변색이 되죠. 티로신에 의한 효소적 갈변이다. 그 다음, 복소환 아미노산, 트리토판, 히스티딘, 프로린, 하이덕시 프로린. 자, 이 구조식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면은, 그러니까, 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 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나 두 개, 이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다. 자, 트리토판은 광선에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광분에 쉽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열대 주민에게 피부병 일종인 페라글라가 많은 것은 트리토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옥수수에서. 트리토판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아미노산 섭취가 부족해서 자 피부병 일종인 열대주민들의 페라글라 자, 피부병과 트리토판을 섭취하지 못한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 나타난다. 그 다음 필수아미노산은 인체 합성이 되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다. 그 이외의 아미노산은 아니지만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들 나옵니다. 자, 오르니틴, 시트룰린, 오르니틴 동식물 조직 요소 사이클 중에서 요소 생성에 관여하고요. 시트룰린도 마찬가지 요소 사이클에서 요소 생성에 관여합니다. 이뇨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트룰린은 우리가 수박 같은 이 과즙에 시트룰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웃음> 그다음 베타알라닌, 베타알라닌, 판토텐산, 코엔자임 A. 자 여기에 주성분이다, 구성성분이다.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베타아미노산인 베타알라닌, 알파알라닌과 다르다 이 얘기잖아, 그죠? 자, 베타알라닌, 타우린 오징어, 문어 담즙, 그다음 아린, 마늘의 주성분 냄새 성분, 아리신의 전구체, 아린. 자,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과 같이 질소를 합류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음 아미노산의 성질 용해성 자, 핑크색으로 만된 부분만 읽어볼게. 자, 아미노산은 대체로 알코올의 불용이나 불용이나 프로린과 하이드록시 프로린은 70 내지 80% 알코올의 용해된다, 용해된다. 그다음 양성 전해질이고 등전점을 가지고 있다. 그 양성이라는 얘기는 분자 A에 산으로 작용하는 카복실기하고 알카리로 작용하는 아미노기 NH2 두개 두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양성. 전해질이라 양성 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복실 산의 수소이온 프로톤이 생성될 수 있고, 이 프로톤은 아미노기에 가서 공유결합을 합니다. 아미노기에 공유결합을 하는데, 수소이온은 수소가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근데 하나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수소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은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아미노기의 NH2의 질소에 비공유 전자상 두 개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수소이온이 프로톤이 가서 몸만 갑니다. 대릴 사위 같이 몸만 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수소 이온이 결합되면은 NH3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 표현을 해, 표시를 해 두잖아. 그게 바로 수소 이온도 몸만 오지만은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자를 하나씩 내는 공유결합과는 공유결합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배위 공유결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 결합입니다. 혹은 배위 공유, 공유를 빼고 그냥 배위결합. 자, 배위결합을 들어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아미노기가 수소이온이 와서 배위공유결합으로 결합을 형성해서 이렇게 NH3 양이온, 그 다음 카복실산이 음이온, 이렇게 헬이 된다. 그래서 양쪽성, 양성전해질이다. 자, 이래서 아미노산은 pH에 따라 서로 다른 전화를 띕니다. 산성용액에서는 수소이온을 받아서 양이온으로 되고, 알칼리 영역에서는 음이온으로 됩니다. 그래서 산성 pH에서는 양이온이니까 음극으로 끌려갈 거고 알칼리성 pH에서는 양극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다음 등전점이 존재합니다. 아미노산의 양전하, 음전하 양이 같아지는, 같아지는 pH. 그러니까 하전이 0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극, 음극으로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는 pH예요. 자, 이 등전점에 이러면은요 침전이 잘 됩니다. 그다음 흡착력이 커요. 거품이 잘 일어납니다. 자, 등전점. 그다음 용해도 그러니까 침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용해도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용해도, 삼투압, 뭐 점도, 팽윤수와 전기전도도, 표면장력, 자 이거 다 최소화됩니다. 그러면은 등전점을 이용을 해서 단백질을 분리정제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분리정제. 그다음 광학적 성질에 천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모두 알파 L 타입의 아미노산이다. 됐고 자외선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단백질 구성 아미노산, 가시광선도 흡수를 합니다. 특히 자외선 흡수하는 아미노산은 이와 같이 방향적 벤젠 고리를 가진 아미노산입니다. 티로신, 트립토판, 페닐알라닌. 자, 이런 것들을 가진 이 아미노산이 존재하면은 자외선 약2 8 0나노메터 자외선에 흡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백질 가수분해에서 아미노산을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로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뭐 쉽게 쉽게 분리도 가능해요. 뭐안 되면은 그 그름종이 이용해서 어, 여과지 이용해서 어, 이렇게 여과지를 타고 어, 이 아미노산들이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용매하고 친화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분리하고 나서 나중에 적외선을 흡수시켜 보면 은뭐 티로신, 트리토판, 페닐 알라닌 이런 쪽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적외선 흡수되어가지고 저게서 흡수 피크가 나타나요. 그래서, <웃음> 자,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맛도 다 달라요. 자, 맛 한번 봅시다. 자, 맛이, 단맛이 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글라이신, 알라닌, 뭐, 세린, 트레오닌, 프로린 정도는 단맛을 내는데, 쓴맛을 나타내는 아미노산 한번 보세요. 아르기닌, 메치오닌, 발린, 루신, 아이소루신, 페닐알라닌, 히스티딘, 트립토판. 뭐 눈에 보이죠? 특이한 아미노산들이죠? 필수 아미노산들 그다음 신맛을 나타내는 아스파라긴산, 글루탐산. 뭐 아사 아스파르트 아스파라긴산이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뭐 아스파라긴 뭐 글루타민 뭐 이런 것들 아 아니 요 아니요. 저저 글루탐산 아스파르트 파라긴이 아스파르트산 자, 이런 것들은 산성, 산성 아미노산 산 신맛이 나타나고 그 다음 감칠맛을 나타내는 것이 글루탐, 글루탐산의 글루탐 소듐염 다른 말로 소듐글루타메이트 이렇게 얘기하는 글루탐산 소듐염을 형성해서 감칠맛을 가지며 밀단백질에 글리아딘이 많이 있고 뇌 대사에도 관여한다. 자, 글루탐산 화학적 반응, 염을 만들고, 아질산과 반응, 특히 질소가스를 정량적으로 발생시킨다. 자, 이거는 1급 아민일 때 얘기고, 그렇죠. 2급 아민일 때는 아질산과 반응해버리면, 니트로소 아민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니트로소 아민, 아질산과 반응, 그 다음, 폼알데하이드와의 반응, 시프 연기 형성을 하고, 마이알 반응의 첫 번째 단계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알 반응이라는 반응이 나중에 상세하게 좀 언급이 될 부분입니다. 아미노산하고 포말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 그러니까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는 당, 당 종류, 알도스, 당과 아미노산과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첫 단계 마이알 반응의 첫 단계 반응의 그 다음, 닌 히드린과 반응으로서 아미노산 정성정량에 이용할 수 있다. 자, 닌 히드린 반응. 그 다음, 탈아미노 반응, 탈탄산 반응. 탈아미노 반응, 탈탄산 반응. 자, 탈탄산 반응. 주로 부패 세균에 의해서 자, 히스티디니 탈탄산 반응. 으로, 아민만 남으면 히스타민, 티로신이, 티라민, 석은 생선, 변폐된 간장에서 매운맛,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고, 엘러지 일으키는 원인 물질입니다. 탈탄산 반응, 히스타민, 티라민, 그 다음, 카다베린, 여기에 언급이 안 됐네, 그죠? 카다베린, 그 다음 위쪽에 2 4다이니트로프로로벤젠과의 반응 에노말단 단백질 에노말단 아미노산 분석에 이용되는 자, 이응이이 다른 말말생0어응입입다생0어응응 다음 음아이이형 형성 펩타이드 형성 두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결합하여 한 분자의 물이 빠져나오고 CONH와 같은 형태의 결합을 형성한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다. 자, 단백질 조성에 따라서 단순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글루테린, 프로라민, 알부미노이드, 히스톤, 프로타민 다 얘기가 됐죠. 요약본이 조금 더 짧게 요약되어 있죠. 핑크색 꼭 기억,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복합 단백질, 인, 당 단백질, 색소, 금속 단백질, 지 단백질, 핵 단백질, 그 다음 유도 단백질, 1차, 2차 유도, 그 다음에 생리적 기능에 따라서 효소에, 효소에 여러 효소들 나옵니다. 이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리파제 아밀라제, 녹말분해 프로테아제 단백질분해, 리파제 지방분해, 효소, 저장단백질 카제인, 오버알루민 글리아딘 수송단백질헤모그로빈 마이오그로빈 수축성단백질, 액틴, 마이오신 호르몬, 인슐린, 구조단백질, 콜라겐, 엘라스틴 유해 단백질, 아비딘, 리신, 항체, 이뮤노글로불린, 항체. 자, 이런 형태의 다 이거 지금 단백질입니다. 그다음 구조에 따라서 공 모양 구상 단백질, 알부민 글로불린 대표적인 거. 타원 모양 생체 소화 이용되어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섬유상 단백질. 보통 용매의 불용이다. 긴 섬유 모양이다. 콜라겐, 켈라틴, 피브로인, 엘라스틴 등 섬유상 단백질. 자, 단백질 구조. 1차 구조. 그냥 아미노산 종류,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 가열이나 물건산, 물건, 알칼리 용액으로는 분해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다견고하다 견고하다. 1차 단백질을 결합본 펩타이드 결합. 공유결합인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 2차는 1차 아미노산, 1차 단백질 구조가 이제 알파나선형으로, 알파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인다.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로 이렇게 접힌다. 뭐 랜덤하게 코일 형태로 접힌다. 자, 주로 2차 구조 형성하는 그 결합력은 수소결합에 의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더 3차원 공간의 구조로 복잡해집니다. 자, 2차 구조를 한 포리펩타이드가 이제 더욱 구부려, 구부러지거나 중압된 복, 복한 입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소수성 결합도 나오고, 이온결합, 수소결합, 정전기적 인력, 황황, 다이설파이더 결합, 킬레이트 결합 등다 이런 결합들이 함께 참여한다. 그 다음에 4차 구조라는 게 뭐냐?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2개 이상의 포리펩타이드 소단위가 회합하여 한 세트로 거대한 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단백질 4차 구조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은 단백질 입체 구조를 유지하는 결합력은 어떤 결합이 존재하냐. 3차 결합에 있던 거 거의 대부분 다 입체 구조에 관여되어 있는데 SH 사올기 결합에서 SS 황황, 이황화, 가교 형성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소수성 결합, 그다음 물 소수성 아미노산 상호 작용, 뭐 금속 이온에 의한 배위 결합,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다음 단백질 일반 성질 용해성 우리가 봤고 나머지 부분 다 봤습니다. 등전점이 뭐냐 한번 더 설명합니다. 전기영동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침전 단백질은 양성물질로 유기침전제나 중금속 염류, 알코올, 아세톤 등의 유기용매에 의해서 불용성의 염을 형성하여 침전한다. 그리고 단백질 정색반응, 닌히드린, 뷰레, 뭐 밀론 등등 반응이 기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식품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